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질, 지질 파트에서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자, 유지의 불포화도, 다시 말해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요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화가, 라이카트 마이슬가, 그 이외에, 뭐, 유지의 종류에 따라서, 뭐, 산가, 과산화물가, 카본일가, 자, 이런 값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 유지의 품질을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드가입니다. 자, 요드가는 이와 같이 탄소, 탄소, 이중결합, 불포화결합에 요드가 이와 같이 부가 반응. 첨가되는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도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 실험을 해서 구하는 그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바로 유지의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 결합에 요도도 첨가될 수 있고 수소도 첨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소나 요도가 첨가 첨가되는 그 양을 구합니다. 어디? 유지 100g에 결합될 수 있는 요드의 그램수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요드가가 높습니다. 자 요드가가 얼마 정도 각 유지별로 요드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걸 보시면은 크게 나눠서 요도가가 100 이하인 유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낙화생유, 피마자유, 올리브유 그리고 100에서 130 유지를 우리가 반건성유라고 그래요. 자, 참기름, 미강유, 체종유 130 이상은 건성유입니다. 아마인유, 호두유, 대두유 자, 다시 말해서 130 이상이라는 것은 불포화 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배기하는, 요득과 배기하는 불건성류. 그러면 쉽게 건조가 되는 성질이 쉽게 건조가 되느냐, 거의 건조가 힘드느냐.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득 값을 구하고서 요드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표사의 6에서 유지의 요드가 자, 아마인유 175에서 202 해바라기씨유 129에서 136 대두유 120, 134 옥수수유 111에서 128 요드가가 높죠. 참기름 103에서 107 등등 해서 코코넛, 버터, 쇠고기 지방, 팜유 닭고기 지방, 돼지고기 지방, 비마자유, 올리브유, 땅콩유 자 이런 것들은 100 이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누화값입니다 비누화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saponification value 일본말로는 다른 말로 금화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금화 자 비누화 또는 금화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지방 t r i g r i 라 e 자이 지방이 이와 같이 koh나 naoh와 같은 염기물질에 의해서 이제 가수분해되면서 지방산이 나온 지방산에 소듐이나 포타슘 염으로 만들어진 지방산 카륨염 염, 혹은 뭐 소듐염 이걸 우리가 비누라고 그러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비누입니다 자비누화가를 어떻게 실험으로 구하느냐 자, 이걸 비누화과는 이렇게 실험으로 구합니다. 유지 1g을 비누화 하는데 소요되는 KOH,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포타슘 미리그램 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유지 1g을 비누화 하는데 소요되는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미리그램 수를 우리가 비누화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비누화과 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 하면 보세요 자 지방산이 이 지방산이 탄소수가 많은 고급 지방산이냐 아니면 저급 지방산이냐를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라이그리세라드에서는 그리, 지방산 이와 같이 세 분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분자가 나오는데 이 지방산이 탄소수가 많은 지방산이다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큰 지방산이다 할것 같으면은 비누화과는 낮아요 그러니까 자, 비누화과와 비누화 저급 지방산 함량이 많을수록 비누화과는 커지고 고급 지방산이 많을수록 비누화과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비누화과가 크다는 얘기는 저급 지방산,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의 잔으로 산의 양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분자량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비누화과는 크다. 분자량이 저급지방산은 비누화과가 크다. 고급지방산은 비누화과가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종 유지의 비누 화가를 보시면은 자 코코넛 유 비누 화가가 커지요. 그러니까 지방산, 저급 지방산이 많다. 버터, 팜류, 뭐그 다음, 비누화과가, 자, 작은 것은, 비누화과와 분자량은 서로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산가. 자, 산가는 acid value 라고 그럽니다 자 신선한 상태 유지는 유리된 지방산 함량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이제 유리된 지방산 함량이 많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산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리 지방산 함량이 많다는 것은 신선한 상태가 아닌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다시 말해서 유지를 가열 또는 저장했을 때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유리지방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상가를 우리가 보면 은 신선한 상태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상가는 어떻게 실험을 하냐 하면 은 이렇게. 유지 1g 중에 합류된 유리 지방산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KOHmg 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정의해서 대개 식용유지 상가는 1 이하입니다. 1이하예요 근데 1 이상이다, 얘기는 신선하지 못한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식용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뮤지가 이제 신선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신선하지 못하였다면은 어느 정도 신선하지 못하였느냐? 자 보시면은 신선한 상태 이 자체에 상가가 유지 정제가 불충분했을 때도 이와 같이 산가가 높, 높이 나옵니다. 정제가 불충분했을 때. 뭐, 튀김 같이 산화가열을 오래 했다면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유지 종류에 따라서요, 에, 그 자체에서도 보시면은, 자, 어때요? 아마 인유 산가가 1에서 3.5. 참기름은 9.8이 나옵니다. 해바라기씨도 1.9 이렇게 나와요. 대두유 0.3에서 1.8 이거 보시면 은 나머지 일보다 신선한 상태인데도 상가가 높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과산화물가. 자, per oxide, per oxide value. 이렇게. 자, 과산화물. 다시 말해서, 유지가 3폐 되면은, 이와 같이, 산소하고 결합하여서 과산화물이 형성됩니다. 자, 이걸, 과산화물가를 보면은, 유지의 초기 단계 3폐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과산화 물가가 최대값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과산화 물가가 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산화 물가만으로서 유지해 신선한 상태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과산화 물가는 어떻게 실험을 해서 구하느냐 자, 유지가 산화되어서 과산화물이 만들어지면 이 과산화물 속에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를 넣으면 이 과산화물에 의해서 포타슘 아이오다이드가 이제 산화가 돼서 요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유리된 요드 양을 구합니다. 유리된 요드 양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0.01 노말사이오 황산소듐 다시 말소듐티오설페이트라는 용액으로 적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산화 물가를 구합니다. 실험으로 그래서 과산화 물가가 10 이하이면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20에서 100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3패된 기름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다음 카보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지 과산화물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과산화물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이 카보닐 화합물이 만들어서 나오는데 이 카보닐 화합물의 양을 구합니다. 유지 1kg에 포함되어 있는 카보닐 화합물의 미리 m g 당량수 자, 이렇게 정의해서 카본일가를 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본일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유지의 맛이나 향 이런 것들이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아세칠가 아세칠가 마찬가지로 유지에 유지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실기 그러니까 알코올기입니다.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지방산의 함량을 나타내는 값이다. 자, 아세틸가는 유지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실기를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지방산 함량 유지에 무수 초산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이드록실기 반응 시켜서 아세틸화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아세칠화한 된 유지 1g을 다시 가수분해 시키면은 이게 아세트산이 만들어서 나와요. 이때 필요한 아세트산의 양을 KOH로 이제 산화화는, 아니, 산염기 적정을 해서 아세칠가를 구해냅니다. 자, 이건 뭘 뜻하느냐. 자, 순수한 트리 아셀 그리세롤의 아세칠가는 0인데요. 자, 순수한 트라이아실글리세롤의 아세틸가는 0인데 뭐 피마자유 레, 레시노레익 애시드 자, 피마자유에 레시노 레시노레익 애시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 아세틸가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자, 피마자유에 레시노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 자, 라이카트 마이 쓸까라는 자, 이 값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 하면은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 함량을 나타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지 5g을 우리가 비누화한 다음에 산성에서 수증기를 넣어서 정유를 시킵니다. 그러면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은 이제 나오겠죠. 그걸 중화하는데 필요한 KOH 밀리 0.1 노말 KOH 밀리리터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여기는 뭐냐 하면은 주로 이 휘발성 지방산은요. 네개 탄소수가 한 4개, 5개 정도, 6개 정도의 이 부치르산과 카프로산이 주로 휘발되어 나오는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구분할수 있냐 하면은 자, 버터이냐 아니면은 마가린이냐 구분이 가능합니다. 버터는 이와 같이 부치르산이나 카프로산 같은 버터의 버터의 주성분 부치르산 뭐 카프로산이 휘발되어 나오는 양이 이와 같이 26에서 32라는 이 라이카트 마이슬가를 나타내는데 마가린은 이 버터 값프로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값이 나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목적은 버터와 마가린의 구별에 이용된다. 이용된다. 그다음 포렌스케가라는 값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유지를 알칼리성으로 비누화하고 황산 네, 이어서 폴렌스켓가를 살펴봅시다 자 위쪽에 7번에 라이카트 마이슬과와 같이 유지를 갖다가 이 알칼리 용액으로 비누화해서 황산 처리한 뒤에 수정기 정류를 합니다 수정기를 불어넣으면서 정류를 하면은 위쪽에서는 이게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이 이제 중화되어 나오는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의 양을 받고 여기는 쓰기 정리하면은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과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 지방산으로 이제 나온 부분에서 지금 비수용성 지방산 양이 얼마이냐를 구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버터 내에 파 함행유가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 방법입니다. 일반 버터는요. 일반 유지 일반 유지는 이폴렌스케가는1 이하입니다. 그리고 버터는 1.1에서 3.5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근데, 팜 핵유는 16.8에서 18.2로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팜 핵유가 포함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해운업과 자, 해은업과는 유지 속에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양 전체 양이 유지 양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유지의 해운업과는한95 내외가 나오는데, 저급 지방산이 함유된 코커넛유는 80에서 90, 쇠고기 지방 96에서 97, 돼지고기 지방 97 정도로 이와 같이 높은 값과 이 낮은 값을 이해온어 값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전체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 유지 속에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 양이 전체 유지중에 얼마이냐 이 값이 높다는 얘기는